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로에서 친구가 연극 공연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김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한번 해봤고 사실 오늘 뭔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다 했습니까? 이 영상을 살릴지 버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스킨케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는 데이퍼센트 아이패치인데요. 이게 밀착력이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엄청 흘러내려요. 그냥 다른 아이패치 들 흘러내리는 것만큼 많이 흘러내려요. 그렇지만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거는 붙였다 뗀 후에 즉각적으로 얘를 붙였던 부분이 화사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어요. 흡수도 꽤 빨라서 이렇게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붙이기에도 괜찮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게 하지만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을 안 발랐기 때문에 선크림 먼저 바르고 메이크업 할게요. 얘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 되게 부드럽게 펴발려가지고 마무리도 매끈매끈한 편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크림이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 이거 바르고 나갔다 오면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피부에 막 오돌돌하게 올라오는 거나 피부가 따가운 거 이런 게좀 줄더라고요. 프라이머 사용해서 모공 커버해줄게요. 딱 모공이 고민인 여기 이렇게 세 부분에만 올려놓고 돌돌 돌려가면서 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촉촉한 쿠션을 써볼까 하는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광이 너무 예뻐요. 이 쿠션 자체는 좀 단단한 편인데 이렇게 눌렀을 때 내용물을 되게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묻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짝 그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퍼프도 되게 쫀쫀하고 도톰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르게 펴주는 느낌? 컬러는 제일 밝은 컬러 쓰고 있는데 13호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매끈하게 거울같다 된것 같은 그런 얇고 고른 광이 나요. 마무리감은 완전 촉촉보다는 살짝 매끈한 느낌? 그 다음에 블러셔를 리퀴드 타입으로 먼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콕콕 약간 제형이 벨벳 틴트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고 베이스 벗겨지는 거, 베이스 밀리는 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쓰기가 편해요. 픽서 한번 뿌릴게요. 픽서 너무 맨날 똑같은 제품만 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운 거 써보려고 합니다. 어반디케이 픽서는 이침 냄새가 너무 싫어. 그리고 파우더는 그냥 이게 손에 잡혀서 꺼내봤는데 얘는 컬러가 있는 파우더라서 약간 커버력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브러쉬로 살짝 해서 눈두덩 매끈매끈하게 근데 저 아이패치를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붙여두고 있으면 확실히 눈 밑에 파운데이션 끼임이나 건조해가지고 파우더 끼이는 거 이런 게덜 해져요. 볼이 부분에는 그냥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정도. 그리고 쉐딩 이런 컬러로 할 건데요. 이거 제일 밝은 거랑 가운데 컬러를 섞어서 일단 콧대를 살짝 잡아줍니다. 어반디케이 픽서는 진짜 향이 제일 큰 장벽이에요. 진짜 이 친냄새는 써도 써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오늘 사용한 쿠션이 되게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 외곽까지 쉐딩을 조금 해주는 게덜 보여요. 그리고 브로우는 요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제품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발색도 잘 되고 한올한올 그리기에도 좋고 이 네모난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섬세한 눈썹 그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핑크색 음영으로 롬앤 로즈버드가든 쓸 건데 가장 밝은 아이보리 피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옆에 좀 피치 베이지 같은 요런 컬러 두개 섞어가지고 그냥 눈두덩 전체에 뭐 너무 진한가? 요 음영 컬러 약간 팥죽 같거든요. 속눈썹 라인부터 해서 음영을 살짝 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네가 제형이 그 사르르 녹아드는 이런 타입은 아니고 유분기를 싹 뺏어 가 주는 보송보송한 그런 제형이에요. 삼각존도 브러쉬에 남은 걸로 지나가고 제일 진한 브라운 이렇게 아이라인 가이드 그리듯이 이렇게 음영 한번 넣고 먼저 삼각존도 여기 약간 이렇게 깊은 음영을 준 다음에 이런 깨끗한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요 가운데 있는 쉬머한 펄을 사용할게요. 브러쉬보다 손으로 올리는 게 고르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이거 펄 약간 촉촉 제형이라서 밀착력 좋고 되게 잘 올라가요. 아까 썼던 쉐딩 제일 진한 컬러를 이런 브로우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언더에 이렇게 쓱 지나가줍니다. 사실 애교살 펜슬 굳이 안써도 되고 쉐딩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브로우로 애교살 그림자 잡아도 돼요. 핑크색 슈틱 섀도우로 베이스를 깐 다음에 그 위에 펄을 올릴 건데요. 이 제품은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좀 크리미하게 발려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쓰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약간 핑크빛 느낌이 돌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펄을 올리겠습니다. 살짝 콕콕 찍어서 누르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더 발색 확실하게 잘 올라가요. 이거 크리미한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밀착도 훨씬 잘 돼요. 이렇게 약간 촉촉한 느낌의 펄감이죠. 브러쉬에 남은 걸로 눈 앞머리도 에 살짝 찍어주고 큰 펄을 살짝 떠서 눈두덩 중앙에 콕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올릴게요. 이런 펄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네. 그리고 아이라인 오늘은 붓펜 타입으로 그리겠습니다. 아이라이너도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쓰는 것 같아서 안 써봤던 거를 꺼내봤어요. 너무 긴데? 이 아이라인은 말라 있었습니다. <웃음> 다쓴 거는 아니고 진짜 그냥 이 안에서 마른 거 같아요. 오늘도 이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할게요. 아이라인이 좀 길게 빠졌기 때문에 이 언더도 살짝 길게 뽑아줘야 될것 같고 롱래쉬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을 뒤쪽 속눈썹을 조금 더 살리고 그다음에 볼륨 마스카라로 전체적으로 엮어줄게요. 근데 롱래쉬 마스카라는 이게 지그재그가 아니라 끝부분을 톡톡 터치하듯이 이렇게 발라야지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볼륨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을딱 깔끔한 거죠. 이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엮어줘가지고 그 아이돌 속눈썹 같은 느낌을 나게 만들어줘요. 지그재그로 바르면 되고 언더도 하이라이터는 이거 클라우드 나인 미니 버전인데요. 이게 핑크빔이 또 되게 예뻐요. 대신에 발색이 엄청나게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 잘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이런 핑크빔이에요. 립은 일단 이거. 이것도 촉촉 보송 제형인데 그 바르기 까다로운 워터벨벳 그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음파를 하면 안 돼요. 라인은 이런 면봉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다 끝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은 대학로에서 친구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가는데요. 나갈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